자딜 얼마나까지 나오는데 니가 한번 보자 거의 극한? 최고 극한 아닙니다 파바바프푸 뭐고! 먹어. 야 먹어! Yeah. 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홀수록 매력적인 남자죠 방패용사 나오 후메 자요 자석을요 오늘 또 랭킹 1위의보이의 엄청난 비결이 담긴 덱을 소개해 드릴 텐데 덱을 공개하기 전에 나우홈이 우리 그 삼성 삼성을 3명한테 꼽는 멋진 장면을 보고 싶거든 요거는 제가 구스마의 계정을 친선제를 세워놓고 조건을 만들어서 한번 때려보는 장면 딜 한번 보고 우리 출발해 봅시다 보이의 나우홈이 찐덱 보여드릴게요 자, 요 정도 선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삼성 뜨려고 진짜 지금 수십턴을 왔는데 이게 도럽게안 뜨네. 자, 이성 올리고 삼성 자세 잡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절마 불사제. 어, 불사. 야치. 자, 한번 자, 이성 올라가고. 자, 딜를 얼마까지 나 나온대, 니가 뭐죠? 자, 이 정도면 진짜 이제 극한까지 거의 극한, 최고 극한 아닌가? 파바바바 프와 먹어. 야, 먹어. 제 먹어. 지금 뭔데? 야, 내가 잘못 봤나? 330만이라고? 330만요? 자, 지금 실험으로 두드리 맞은 덱은 구스마일 덱이고요. 구스마일 덱 지금 풀세트 다한 상태입니다. 와, 나옴이야나옴이 나오미 딜량 좋은 구경했지? 좋은 구경. 형 지금 이상은 만드는데 진짜 트라이 많이 했어. <웃음> 트라이 많이 했다. 삼성 버프까지 올리고 때렸으면 이거 얼마나 오노? 하여튼 이성버프에 330만. 요 정도 아쉬움 간직하고 이제 찐덱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의 덱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덱은요. 보미가 랭킹전에서 실제로 쓰는 덱이고 지금 나옴이덱 쓰면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예요? 여러분. 쓰는 사람들 알거야 패머리랑 필로 써가지고 체력댁에서 극딜로 쏟아부었을때 첫 턴에 터집풀수 있죠 특히 필로댁한테 후턴으로 잡히거든 이게 죽어풀 수 있거든 근데 농계가 들어있다 농갤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어떻게 되노 아군에게 걸린 디버프 다 풀리고 생명력 최대로 회복되고 필살기 술도 건진가고 이렇게 돼서 역으로 때리부사부는 그런 덱이 되겠습니다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죠 결투에 들어갑니다 자 오케이 오, 뭐고 이거 잠깐만 어 28만이고 이거 아하 이게 선턴을 잡았을 때 기준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후턴으로 더 좋은 덱이죠 근데 선턴을 많이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엘리로 디버프 금지 스킬을 씁니다 그 다음에 라프 절단기 하나를 버리고요 거의 버린다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합칠까 합쳐줍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빡빡 빡어 버리는 건데도 99,000 우세 속에서 때렸다 보니까 제가 방금 구스마일 덱이랑 실험해보면서 라프타리아로 이제 라인하르트를 막좀 때려봤거든요 근데 딜잘 박혀요 특히 쇄도는 상당히 셉니다 새도는 12만 13만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마무르 1인기 일성이랑 같다는 얘기거든 딜 나오는 게그 정도 꽂힙니다 자 오케이 AI인 것 같고요 막 농개를 막 때리고 있습니다 <웃음> 고마워요 단계가 사람이어도 이걸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왜냐면 일일이 죽이면 안 되니까 센 전체기는 못 때리고 쳐야 되는데 참 곤란하단 말이야 잘 죽지도 않으면서 자 오케이 치 보세요 이게 죽는지 얼마나 단단한 방패인지 치 보세요 야 이거 삼성 야 잠깐만 실전에서 삼성 보겠는데? 야 잠깐만 아 방패까지 쓰면서 보려면 한턴 넘길게요 요렇게 이렇게 갈게요. 야 삼성 만들었다. 뭐, 테스트 샷 찍으려고 찍꽤 힘들었단 말이야. 근데 와실전에서어 어, 잠깐만 라이너드 필살기 맞아볼게요. 이 망가진 대기 오마너 죽었네. 아 죽었네. 망가. 죽었어요. 예 죽. 죽었. 자 오케이 좋아 장면 멋지잖아. 자 이렇게 라이너드 필살기 를 맞고 우리가 죽었을 때 그래도 삼성 볼게요. 예 삼성 공보다 삼성. 어야 정말 정말 회피가 아, 회피네. 아 씨. 자 일단 좋아 좋아. 라이너한테 한번 끝까지. 와 115만! 115만! 야한명 회피인데 115만이었어? 전마가 회피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나 이 말이야. 어쨌든 실제로 삼성 한번 구경했고요. 질러 봐봐. 야그니딜 야, 네 임마. 장난하나. 어? 근데 나오미는 진짜 약간 그것도 찍을 수 있는 스타일이야 애가. 독고다이. 독고다이 느낌이야. 아절마고 도발을 고야고 그냥 빨리 집에 가 임마 형들 싸우는데 어디서 잡고 270만 <웃음> 270만 아니, 궁으로 라인하르트를 딱 깔끔하게 죽여부어야 되는데 라인하르트야 니궁한번더 쓸라고 하나본데 한번더 써와봐 어, 구경 좀 해보자 우리 안 죽어요 우리 나후후미 라인하르트야 너의 무능함을 내가 느끼게 해줄게 취보세요 팡샤 우와, 야 수가 와야 킬선도 안 죽었는데 이게 킬선데야 질망 킬선도 상당한 놈이에요 성력 관련 방어력 올려주는 멋진 친구다 자 체크 메이트네 라인 하르트야 이 네, 지난 콜라보들 이번 콜라보가 지난 콜라보를 보내보는 느낌이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 좀 들고요 니뭐 친나 니뭐 했냐고 자 일단 가벼운 하나 맞고 툭툭툭툭 23만 9점 가볍지? 자, 궁 한번 갈게요 라인하르테이션 내가 접수하다 불씨가 이렇게까지 자 계속해서 결투에 들어갑니다 어, 34만 9점 이제 후턴 잡힙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자 봉을 돌리고 있고요 착착착 회불 어, 전체기까지 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자 어떻게 한다? 디버프 사용 금지시키고 일마 회불을 풀어줍니다 라프타리아의 디버프를 풀어줍니다 좋아요 일단 니도 이제 봉 돌리면서 버티고 나도 이제 방패들고 이거 모은다 <웃음> 야 이거 모이는데? 자, 오케이 그쪽 치네요 어. 아이고 이거 뭐또 체크메이트네 벌써 자뭐 거의 체크메이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죽이지도 못할 거고 궁은 막을 수 있어 궁 막는데 막다가 이제 분노 쌓이거든 <웃음> 분노 쌓이면 이제 이거 갑니다 이거 가요 전체기 때리다가 엘리 죽여도 좋고 뭘 해도 좋아 이리 그런 대기야 뭘 해도 좋아 곧 제가 잡으러 갈게요 이런 느낌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크커스머니 팍팍팍팍 45만 자2성 갑니다 다크커스머니 팍팍팍팍팍 어머나 다 어디갔노 방금 무슨 약간 인간이 삭제되는 그런 느낌이 나서 파삭 이렇게 하면서 와 왜냐면 상대가 이제 마무르궁 입고 해가지고 물론 마무르근도 내가 한번 맞아줄 수 있어 어. 제가 왜 그렇게까지 궁에 대해 자신있냐면, 잠깐 내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 자, 요거 세도한번 구경해보세요. 이성 세도한번 구경하시고, 한번 보세요. 이성 세도 상당히 세더라고요. 이게. 팍! 13만. 1성인데도 어, 우세속이면 12만씩 나옵니다. 열쇠속이라서 13만 나왔고, 팍! 우리가 약간 딜 불감증이 와서 그렇지. 실제로 1성 1인기 던졌는데 12만 나오고 이러면 센 거거든요. 상당히 활용도가 있는 그런 정도고. <웃음> 근데 진짜 딜뽕은다 깎아서 본인이긴 하지. 자, 그래서 이 장면이 뭐냐면, 보미가 실제 PVP 하다가 찍어서 보내준 장면인데, 라인하르트 궁이랑 연방궁을 두개 담았습니다. 보통 이걸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팍! 크닥 터지지? 연방궁까지 팍! 오케이 자 이렇다 보니까 야, 거기다 팝팝파까지 맞았는데 멀쩡한 모습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어떻게 된다? 팡샥 폭스콩 백만 야 백만인데 알겠어 대충 뭐 어떻게 된다는 건지 알겠지? 아이고 여기서 끝나는 거네 어 요렇게 해야 된다 야, 근데 라인하츠 회피 때문에 살아남았네 쾅. 와 라나이트 너무 대단하다. 으쓱. 자 계속해서 오케이 좋아요 먹어. 어와 36만 9천에 페스타의 나우흐미대 페스타나우후미대 장점들만 쏙쏙 골라다봤다 이런 느낌이죠. 나우후미의 타격은 어둠이 쌓이진 않지만 어둠을 잘 쌓는 요자석 넣고 그다음에 일마 유성방패 가지고 안중에 잠식으로로 죽이는 그런 전략이 되겠네요. 사람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화하면서 방패 이제 들어보고요. 상대 디버프 쓰지 말라고 까만색 몇개좀 떴고 이번에 잠시를 당하는데 한번 맞아 보도록 하죠. 자다크커스보이 바로 그냥 써버립니다. 지금 백급수궁 만드셨고 자한번더 받아내 보도록 할게요. 분노가 많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한대 맞아 볼 만할 거고 부활도 하나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뭐가 있다 이제 필살기 두칸 생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여도 곤란하고 안 죽여도 곤란하고 자 들어와 주세요. 아, 크당. 야, 성물 빠졌다. 성물. 아, 성물 발동이요 성물 발동. 자. 좋게. 어, 지기쁘네요안 죽여도 이제 어차피 우리 체크메이트라가지고. 자, 체크메이트가 됐어요. 이게 실제는 진짜 랭킹 싸움 느낌이죠. 지금. 이 정도면 랭킹전 싸움 느낌이거든요. 자세를 못잡았으면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그냥 들어가야죠. 그래도 들어가 봅니다. 이. 파크당! 라프타리아 힘을 보여주마! 다스서우 74만원 터지고 있구요 다크커스 버딩 쇼커 툭툭툭툭툭속톡팍스툭우자 성물 하나 빠진 상태 상대 상대 나우 호미 자스타아웃시키고요 서로 탄탄하고 서로 찐댁들끼리 격돌입니다 흥당한 둘이서 다크 네들러톡 치고 있고요자 유성방패 들고 있습니다 자 다크버스 다크 다크 다크커닝 다크 <웃음> 갑자기 이런 생각 안나나 자 그러면서 이제 궁을 만드셨는데 자,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유성방패 해주고, 니가 막구 궁을 쓰려고, 어, 있어 이 자식아. 팍팍팍팍팍팍. 어머나. 어 아, 끝났네? 방패용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동까지 해서 필살기 만들어놨거든요. 안 죽으면 그 다음 1위 들어가려고 했는데, 끝나버렸네. 아, 볼만했나요? 제 보기에 나오이 대단히 좀찐득을 보여드린 것 같고, 좀센 분이랑 붙었는데, 상대 분택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저덱도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또 여러가지 덱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派。